안녕하세요. 최주부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집 문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이 집이 십년된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그왜 옛날에 그채 색깔 있잖아요. 몰딩 많이 했던 그 색깔을 용해서 상당히 칙칙하고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이들 키우는 집 저처럼 아이들 키우는 집은 이분을 어떻게냐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그냥 저 같은 경우도 훈련해서 아이들이 잘거나. 나는 것 같은데 하면은 막 달려와서 굳이 문을 열지 않아도 요 창문으로 넘어서 애들이 잘 자고 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다가 싸우는 일이 되게 종종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크면 문을 닫고 놀아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요 문이 뚫려 있으면 이렇게 밖에서 아이들이 잘 노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 아무래도 저희는 아이가 아직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좀뚫린 느낌이 들어요 요거는 제가 혼자 하지는 못했어요 혼자 하지는 못하고 생각만 제가 혼자 했어요 제가 생각만 혼자 하고 목수님들을 이제 막 찾아서 정말 엄청 많이 찾았어요 카페, 블로그, 기타 등등 후기들 막 보면서 목수님들을 찾고 찾아서 두 분의 목수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팀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너무너무 예쁘게 저희 집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제 마음에 들게 특히나 이 타공문은 더 그래서 제가 원래 기존의 1 5년된 문이 이렇게 바뀌기까지를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건목숨님들이 문을 해체 시켜 주신 거였어요. 손잡이도 새로 갈 거기에 손잡이는 아예 빼주시고 타공을 위해 문짝도 떼어 주셨어요. 목수님들은 먼저 타공할 위치를 정하신 후에 커터기를 정확하게 절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서리는 톱으로 톱질을 하셨어요. 보시다시피 톱질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저 혼자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톱으로 자르시면 이렇게 네모난 구멍이 생겨요. 네무난 구멍이 생긴 영상까지 보셨나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이 타공문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냐고 항상 물어보시고 저한테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엄청 만족해요. 일단 아이들이 뭐잘때 혹시나 깨서 울지는 않은가를 바로바로 바로 살펴볼 수 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싸우거나 다치거나 이런 일을 바로바로 볼수 있어서 대체, 대처를 해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인테리어 효과도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침실에 뚫려 있어서 자는 게 보이는 게 싫다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는 아직 아이가 어리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만족을 하면서 신랑과 저도 이거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에 타공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음, 순번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목수님을 부르세요 물론 셀프로도 할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직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직소가 있어야 얘를. 예를... 예쁘게 뚫을 수 있는데 직 톱으로는 잘 생각하지 마세요 톱은 자르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절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제가 직소를 사용해서 이렇게 예쁘게 나올 자신이 없었고 그리고 인테리어가 닫은 집에서 만약에 이걸 생각하고 계신다면 하지 마세요 톱밥이 정말 집안 곳곳에 날아다니는데 이거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때 하시던지 이사를 오기 전에 이제 하시던지 아니면 이 문을 들고 나가서 밖에서 하셔야지 집에서 하면 가로날림 때문에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는 꼭 이사를 하기 전에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음 저희는 이사를 왔는데 문을 타공을 하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나가서 문을 떼서 나가서 하시거나 그냥 아예 타공이 된 문을 사시기 바래요 어쨌거나, 음, 첫 번째로 목수님들을 부르시고, 두 번째로 인테리어 필름 붙이시고요. 세 번째로 거울 업체 전화해서 거울 넣으시면 예쁜 타공문이 완성돼요 그리고 저는 손잡이도 갈았어요. 손잡이 가는 방법은 제 동영상 앞쪽으로 넘기시면 손잡이 혼자 셀프로 교체하는 방법이 또 영상으로 남겨져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예쁜 인테리어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인테리어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